네 반갑습니다 선물옵션 전업투자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2022년 4월 26일 화요일이, 화요일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저녁 8시 13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과연 하락 추세장이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중요한 지점 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락 추세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음, 자 일봉 차트를 보시면 지금 600일 선을 음, 하향 돌파했죠. 은봉으로 발생되고 음, 여기서 이제 뭐 십자 형인데. 내일 중요하죠, 그죠? 내일, 오늘 나스닥이 중요하고, 나스닥이 하락을 해줘야 되고, 이 저, 이 저점, 이 저점, 은봉의 저점을 붕괴해야 됩니다. 내일, 348.35가 저까지요. 348.35. 요거를 하향 돌파를 하면 주세장이 되겠습니다. 내일. 근데 이걸 돌파하지 못하면 또 행보하면서, <웃음> 결국은 하락으로 내려가긴 가는데, 언제 내려가냐 이거죠. 언제 내려가느냐. 일단 외국인들은 또 오늘도 결판을 했죠. 자, 주식을 2,452억을 또내 네, 던졌습니다. 뭐, 선물은 뭐 1,586억을 매수했는데, 자, 이게 매도했던 거, 그죠? 1조 3천억을 지금 매도한 상태지 않습니까? 주식으로 지금 계속 팔아 치우면 선물에서 수익을 난단 말이죠. 계속 지금 양매수, 콜도 6억 매수하고, 푸드 옵션도 4억을 매수하면서 어제도 양매수, 그제도 양매수. 비중은 뭐 콜이 많긴 많은데, 음, 음. <웃음> 양매수 이렇게 했을 때푸쪽 그러니까 하방으로 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외국인들이 아, 양매수 했을 경우에 지금 계속해서 주식을 뭐 끊임없이 나오죠 어제는 7천억 매도 치고 오늘은 2452억 이나 내더지 네, 않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보니까 그죠 상승하는 거는 제한적입니다. 어차피 올라가 봐야 또 60일 선에 더 맞고 또 내려올 거예요. 지금은 올라가기도 힘들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외국인들이 이렇게 뭐7천0 0억 2,450억 이렇게 주식을 내던졌는데 누가 사야 됩니까? 올리려면 누가 사야 됩니까? 이렇게 많이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연기금이 사야지 뭐 올라갈 정도 될까? 어 지금은 어 하방으로 힘이 이제 쏠렸죠. 외국인이 내일 마음만 먹으면 또이 저점을 또 붕괴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120분 봉에서는 계속해서 계속 매도 신호가 유지되고 60분 봉에는 또 매수 신호가 떴습니다. 어 자, 지금은 음, 하락 추세장으로 봐야 될 것이고, 내일 만약에 이 저점을 붕괴한다면, 완전한 하락 추세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봉에서 보면, 주봉도 지금 뭐, 십자형 비슷하게 되는데, 장대 양봉이 될지, 이번 옵션 만개일, 위클리 옵션, 위클리 옵션 만개일 때, 대박이 터질 수도 있으니까 수요일 종가에 양매수 넘어가던가 이렇게 한번 감행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지점이된 말입니다. 여기 나스닥도 보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전저점을 붕괴하느냐 이 길은 상태입니다. 천만삼천 ,000, 포인트 이거 붕괴하면 이제 추락하겠죠.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자, 오늘 흘러왔던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외국인들은 주식을 2,400억 뭐 이렇게 계속 팔아치웠는데, 초반에는 그죠? 10시까지는 또 주식을 459억까지 매수를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내팽개치죠. 네 그죠? 음, 하방으로 가겠다는 뜻이죠. 이렇게 매수했다가 돌변하면서 매도로 돌변했지 않습니까? 지금 선물 매도한 거 1조 3천억이나 되어있기 때문에 오늘은 뭐 단타로 했다고 봐야 되겠죠. 죠그 그래서 상승은 제한적이고 하락은 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물은 뭐 1500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뭐 1조 3000억 을 지금 매도 해 놨기 때문에 뭐 이거는 예, 세바라 피죠 그죠 자 양매수 콜옵션 6억 매수하고 푸드옵션 4억 매수하면서 양매수 하는 상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베이시에서는 마이너스 0.6 이고 되겠고 홍콩 증시는 0.94% 똑같이 오죠 우리 증시하고 올랐다가 내려가는 거 0.94% 상승했고 일자별로는 거의 추락하는 모습이죠 자 니케이 증시도 0.41% 상승을 했는데 일자별로는 이런 선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나스닥 선물은 지금 0.02% 5 하락 중에 있고요. 일자별로는 여기 전저점 13,000 포인트를 과연 이번에 주봉상 하락을 시킬지 아주 중요한 지점에 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붕괴가 되면 이제 추세가 되는 거죠. 하락 추세장이 되는 겁니다. 과연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자 금융투자는 오늘 1400억 매수를 했고요 연기금이 있어 어, 1353억 매수를 했습니다 연기금이 매도하는 날폭 어, 나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5월 물 콜옵션 푸드옵션 입니다 현재. 변동성도 많이 확대가 되었고 자 잔존 일수는 17일이 되겠습니다 17일 남았고 자 이게 주봉차트고 월봉차트는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월봉도 뭐 장대음봉으로 가는 모습을 보고 있죠 거의 저점을 붕괴하면 추락을 합니다 거의 기정, 기정 사실이죠. 이거, 이거 저점 붕괴되겠죠. 그죠? 왜냐? 외국인들이 이렇게 주식을 팔아 치우는데, 지금 붕괴시키려고 이렇게 미리 다 팔아 치우고, 숨물 매도까지 다 해놨지 않습니까? 예. 네, 한큐 인전 보낼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월봉 차트고, 주봉 차트는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장대 은봉이 될 것이다 보고 있는데 자 수요일 목요일 아주 중요한 내일하고 모레가 아주 중요하죠 자 일봉 차트는 이렇게 되있는데 거인자 그 600일선을 무너뜨렸어요 자 이렇게 무너뜨리면 쭉쭉 내려간단 말이죠 근데 내려가더라도 이렇게 지그재그로해서 내려간단 말이죠. 이게 개인들이 수익을 쉽게 못내도록 이렇게 막 올라 쳐버리잖아요 그죠 뭐 음. 소액이라도 꼭 지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변동선 차트도 그죠 이렇게 상승을 하잖아요 그죠 자, 위클리 옵션인데, 완전 양, 콜하고 푸이 완전히 뭐, 개박살났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게 오히려, 어, 저료의, 풋 옵션 매수의 저료의 기회다. 그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음, <웃음> 양봉일 때, 양봉일 때, 예, 매수해서, 이렇게 이제 내일 만하게 장대 음봉이 됐다. 예. 일부 청산하고 계속 지고 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큰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음, 자 하락 추세장이 되기 위해서는 내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일은 무조건 이 저점 이 저점을 붕괴해야 됩니다. 붕괴하지 않으면 또 행보를 할 수밖에 없겠죠. 자 오늘 나스닥 증시가 아주 중요한, 중요합니다. 나스닥이 무조건 내려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하락 추세장이 될지는 내일,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반등할 때마다 푸드옵션 아, 매수해서 쭉 지고 가면 좋을 듯 싶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하락장에서 좋은 성과 이루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락 추세자인지 아닌지 중요한 지점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